송영길이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인천계양구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송영길의 사태로 공석이 되는 인천계양구 지역구를 받아서 오는 6월 1일 보궐선거에 나서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계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곧바로 이어지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서서 당권을 쥐게 된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왜 대선에까지 출마했던 이재명이 일개 국회의원직을 욕심내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이 갖는 방탄복 그것이 필요해서입니다 헌법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재명은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빨리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들어야만 체포 및 구속을 피할 수 있다. 바로 이 특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맘먹으면 172석으로 얼마든지 국회의 회기까지 조정해 가면서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수사의 칼날이 다가와도 일단 국회를 방탄 마기로 사용하면서 차기 대선까지 버티는 계획 이것을 충분히 실행 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으로 서는 충분히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자연인으로 있게 되면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 fc 관련 비리 대법원 재판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많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텐데 결국은 구속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취한 입장을 곰곰이 분석해보면 그가취할수 있는 최선의 차기 대선 재도전 시나리오는 당장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친명인사들은 이미 검수완박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드러내놓고 해왔고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제정신이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 때문에 172석의 의석으로 몰아붙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만 일부 물불안가리는 의원들이 있어서 결과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두 가지 선택 첫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됨으로써 국회를 방탄마기로 삼아 자신의 구속을 막자 둘째 검수안박법을 밀어붙여서 아예 검찰에게서 자신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칼을 뺏어버리자 이상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 의견 으로서 틀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의 현재 상황상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돼서 오늘 방송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